약 도포하는 연습을 할건데 파마약이든 염색약이든 일단은 구분짓지 말고 모발에 내가 오더를 내렸을 때 똑같이 약을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거고 약을 바르기 전에 첫번째 브로킹 타는 방법 그 다음에 섹션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빗질라는 방법 이 브러쉬를 사용할 건데 보면 보통 이렇게 많이 잡는데 이렇게 잡지 말고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을 이용을 해서 파제를 하고 이모발 다발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딱 가르는 방법이야 우선 내가 나누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빗질을 먼저 하고 가서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이 지점에서 가운데를 딱 나눌 거다 그러면 빗질을 한 상태에서 이 브러쉬 맨 끝에 빗살 이 하나를 이용해서 그대로 쭉 따라간 다음에 손가락으로 여기를 잡고 벌려주는 거야 이렇게 자 다시 내가 나누고자 하는 지점 그 방향대로 빛질을 먼저 하고 스타트를 이빛살맨첫 번째 거쭉 가서 끝까지 가지 말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손으로 잡아서 벌려줘 그다음에 자 잡고 있는 손에서 브러시 방향을 뉘여줘 뉘어서 뿌리 쪽에서 뉘어진 방향 그대로 뉘은 상태 그대로 깔끔하게 쭉자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빛질을 다시 하고 잡아서 손가락으로 벌려주고 여기서 그 상태 고정해놓은 상태에서 브러쉬로 누어서 밀고, 누어서 밀고, 누어서 밀고, 누어서 밀고. 자, 마지막에 만약 이렇게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까지 나눌 거야, 그러면 이 아랫부분에 이 빗살이 내려갈 부분에다가 손가락을 미리 되나 보이지 않지만 이쪽에. 네. 그래서 쭉 따라가서 이 빗살 끝을 손과 만나게 하고 벌려줘. 알 다음에 뉘인 상태로 다시. 이렇게 나누면 브로킹을 나눈다고 하는 거야. 브로킹인데 자, 원블록, 투블록.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를 각자의 블록으로 나눈다 라는 뜻에서 영어로 블록킹 이라고 하는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누 방향 그대로 핀텍를 꽂아주고 이 지점에서 이어 포인트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나눠 줄 거야. 그러니까 아까 하나, 둘 이브로킹해서 <웃음> 다시 또 반을 쪼개 거야.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네 개의 블로킹, 사 블로킹을 탈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탑 포인트 TP라고 하는 탑 포인트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미 여기 이렇게 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 브러시의 첫 번째 빗살 여기에 만나게 자, 하고 직선으로 굴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두상을 따라서 살짝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살짝 둥그스름하게 때려서 서 손가락과 만나면 잡고 걸려주고 네, 이어 포인트는것이귀 가운데인가요? 여기. 그 중간쯤 음. 네. 중간에 위쪽, 그 다음에 이 뒤에가 이어백포인트 음. 탑포인트가 제일 높은 고델유치암으 음. 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려기돌려기 네? Thank you.